이거까지만 이것 하고 방종을 오늘 좀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내일 또 빨리 그올라 빨리 할게요 오늘 좀 제가 너무 늦게 한것 같아서 와 근데 럭키토티 뭐야? 와 뭐죠? 벚꽃 구상상자랑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그게 아니었네 아하로이님 이거 아예 그냥 패키지였네 음, 이거 그, 벚꽃, 벚꽃 패키지죠? 저 그건 줄 알았는데, 그, 뭐야. 오늘 버닝인 줄 알았는데, 버닝이 아니셨네. 오케이. 일단 이거 5억 받으시고, 오늘 한, 얼마 정도 지금 이거 벌었는지 좀 체크해 주실래요, 하로잉님? 체크해 주시고, 지금 한, 500억? 벌으셨, 500억이었나?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5억이었나? 하여튼, 벌으셨고, 그 다음에 bp 부터 좀 차분하게 이렇게 한번 까볼게요 음. bp 솔직히 빠르게 그냥 싹3000 아니 300이네 500 이대로 1억 바로 가나 아500 오케이 아 빠친거 이시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빠르게 10개를 싹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음. 500 2억에서 60억 2억에서 60억 어리는잠깐뭐 어느게 좋은거야 다 나온거 같은데 야 잠깐만 어떤게 어떤, 어떤 좋은거죠 저기서 여기서 올선수팩이 제일 좋구나 탑프라이스 올선수팩 야 토티 탑 프라이스 올선 스펙으로 가자. 음, 가보자. 탑 프라이스 올선 스펙 계속 나오자. 2억에서 60억. 아, 이것만 나오면 안 되는데. 노미니. 아하, 두 금을 좀 잠시만 틀게요, 여러분들. 음. 금카팩? 금카? 어 금카팩이네? 어 진짜로 금카팩 넣네? 오오 오, 일단 요서굴 금카 뜨면 진짜 레전드고 가보자 계속 토티 포함 말고 토티가 나와야돼 오아 잠깐만 올인원 선수팩이잖아 아토티오이요서 안뜨네 토티를 못 먹어 오케이 솔직히, 제일 하이라이트가 이건 거 같고. 아, 근데 솔직히 여기서 EBS 안줄것 같아. 느낌상. 그래서, 일단은 2억에서 60억부터 먼저. 아, 야, 3억에서 10억부터 먼저 까고. 아, 터티홀이 안 나오네. 오케이, 9억. 9억이면 나쁘지 않다. 오케이, 9억. 해주고 2억에서 60억. 3억. 5개 한 번에 빡 까자. 아, 여기선 별로 안 주네. 음. 오케이, 한 번에 까봤는데 별로 그렇게 안 좋네요. 음. 여기서도 한 번에 바로 그 싹. 아, 한 번에 까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10억 한번 뜨고. 2억, 5억, 4억. 어. 여기서 별로 안 뜨면 이제. 진짜 좋은 게. 여기서 이제 뜬다는 거겠죠? 음. 여기 중에서, 일단은 한번, 괜찮은 게 일단은 뭘지, 뭐부터가 제일 좋을까? 일단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올인원 선수 택부터. 이게 제일 그건 같으니까. 음. 지금까지 얼마 나왔죠? 지금까지 얼마 나왔지? 하루윙님 자 여기서 아 잠깐만 쥐얼시지왜 나와 쥐얼이면 8칸인가 7칸가 8칸에 아 6억? 6억이면 억6좀 지금 제대로 잘 안나왔기 때문에 이걸 쓸재물로 바치고 제대로 된거 떠준다 음지금부터 뜬다 토티 토티 누구지 아 토티인데도 그렇게 토티 노민이잖아. 아, 노민인데... 아, 토티 던져 안네 아, 토티 노민이. 오케이, 일단 떠주고. 그 다음에 백사부터... 104부터... 아니다, 저것보다 참 27이게... 이게 더... 그게... 어. 토티 노민이까지 나오네요. 여기서 토티가 진짜 한 번만 떠줘야 되는데... 살짝 밀당 좀 하고... 한 번! 아터티가 안떠? 누구야 샤킬이오 샤키리... 23억 여기서 23억 나쁘지 않은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안좋았던거 같은데 23억 되면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나쁜건가 여러분들 근데 23억정도면은 일단 재료좀잘 먹었고 그 다음에 잠시만 나갔다가 금카가 아마 안뜨지 싶은데 아, 105억짜리 말고 금카가 금카 떴으면 진짜 200억이었을텐데 근데 토티 뜨는게 더나 토티 차리 손흥민 토티손 아 잠깐만 이거는 부금 틀어갑시다 여러분들 슈퍼콘 한번만 슈퍼콘 슈퍼 선, 슈퍼 건. 아 슈퍼 건한 번만, 제발. 승민이 한 번만 떠주자, 진짜로 여러분들. 슈퍼 선은 슈퍼 건. 슈퍼 선, 슈퍼 건. 아, 여기서 제발 슈퍼, 슈퍼 선. 아 슈퍼 선은 슈퍼 건. 아 이거. 솔캠벨 어 일단은 17억 아아 아, 차리 금카가 훨씬 나은데? 이럴거면은? 일단은 어 소니가지고 안되겠다 부금 다른것들 더들어 가야겠다 옛날에 이걸로 진짜 전설 많이 뛰었었거든요? 솔직히 이건 이제 20토티 노미 탑프라이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포함인데 이거 딱 가지고 유 c l 이냐 토티냐 날강도 뽑으면 레전드잖아요 아네백도 까드릴게요 100 어디 이거 이거 오케이 이것부터 어 이것부터 먼저 가자 여기서 솔직히 최대 8강 한번 딱 떠주면은 진 레전드거든요 솔 EBS 오버롤 오케이 여기서 딱 EBS 누구야 여기서 8카 8카 아 6카 오케이 5억 오케이 이건 재물로딱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500짜리 탑프라이스 요런데서 딱 이제 진짜 이거 오버로 90 이상이거든요 제발 90 이상인데 아위험하다 지금이니! 제발! 지금 토띠! 아! 너 뭐야? 아, 존스톤스. 오케이. 여기서도 재물로 일단 받쳐주고. 솔직히 여기 중에서는 8강 80 플러스거든요? 이거 여기에서 진짜로 제발 좋은것들 진짜 한번만 떠주면 된다 3022 클래스 포함인데 어 좋습니다 3000 3000 제발 아 부위의 8강 스트라이커 누구야 요나스피는 누구야 아 12야 오케이 이건 솔직히 80 플러스라서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음.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둘다 빅매치인데, 이건 이제 토티고, 이건 이제 솔직히 노미인데, 3선 스펙이잖아. 노미에. 솔직히 노미에. 아, 잠깐, 2일 아니지 않나? 20이지 않나? 22 토티 노미에. 코날두만 떠줘도 진짜 레전드거든요? 코날두랑, 그 다음에, 해리케인 이런 친구들, 토마스 밀러, 고레츠카. 진짜 고레츠카나 토마스 밀러 이런 친구들 한번 떠주면 되거든? 진짜 레전드거든요? 토티노미, 탑프라이스 갑니다. 토마스 밀러 딱한 번만. 리디거만 떠도 이득인데 쓰시면 되니까 와... 가보자 호날두? 설마 아 잠깐만 키퍼인데? 너 누구야? 아 맨디 아 전설의 선수긴 한데 지금 현재 맨디가 뜨면 안되거든요 아아 잠깐만 이게 이게 깃발이 안 됐나? 요즘 밀고 있는 노래로. 맨디 몇 등이죠, 근데? 맨디 몇 등이야? 맨디 몇 등이에요? 전설이긴 한데. 아, 맨디, 여기 있네. 12, 12 안에도 못 뜨네. 아, 일단은. 오케이, 맨디. 음. 좋긴 한데, 맨디가. 음. 지금 나올 땐 아니야 지금 지금 오 7번 누구야 세프 오 벤제마 아 잠깐만 47억이면 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벤제마 아아 아, 이거 벤제마 잠시만 몇등이지? 벤제마가 하아 5등이네요 일단은 아 잠깐만 이렇게 봐야지 아 7등 어 벤제마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위에 탑4가 좀 이게 그래서 오케이 나쁘지 않대요 오 오케이 이제 마지막인데 슈퍼선 슈퍼 콘. 아 제발 흥민아 흥민아 한번만 가자 진짜 흥민이 흥민이 한번만 가자 슈퍼선, 여러분들 흥민이 한번만 흥민이 슈퍼선, 딱 노래 끝났었을 때 갔다 흥민이 아 키퍼인데 아 에델스톡이 지금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슈퍼건! 주먹 제발 한 번만. 슈퍼건! 슈퍼건. 슈퍼 민희 제발 민희. 민희야 너딱한 번만 부자 진짜로. 슈퍼건! 슈퍼건. 도준아? 슈퍼건! 슈퍼선, 슈퍼건, 슈퍼건. 아, 또 아까 썼던 애야. 아, 슈퍼선, 아 너가 뜰 때가 아닌데. 슈퍼선은 슈퍼건. 여러분들, 제발. 슈퍼건 한 번만. 슈퍼선은 슈퍼건. 흥민아, 제발. 이거 솔직히 흥민이 한 번만 보고. 슈퍼선은 슈퍼건. 흥민이 한 번만 보고. 슈퍼 선, 슈나와 진짜 슈퍼 선 슈퍼 슈퍼 가 슈퍼 선은 슈퍼 가 슈퍼 선 슈퍼 아. 슈퍼 선 슈퍼 가 슈퍼 슈퍼 가 슈퍼 슈퍼 가 슈퍼 선 슈퍼 슈퍼 슈퍼 가 슈퍼 선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아 선수들이 아 생각보다 아놀드 아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안 되네요 아 하루이님 재방송 회장이신데 아 이렇게 못 뛰어들어서 죄송해요아 이번이 진짜 최악인 것 같은데 아 일단 벤제마랑 샤킬이 이렇게없고 그 다음이 좀아그 다음이 좀아 이게 아쉽네 어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좋은 친구들 아니네요 아 죄송합니다 롱이님 아 이거는 진짜로 머리받고 사과드릴게요 아 이건 진짜 내가 너무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Okay. 아 이게 아 진짜로 아아 아, 생각보다 이게 김, 이게 좀 괜찮은 친구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 괜찮은 친구들이 안나오네 음. 마레즈 은카도전 준비해놓을까요 마레즈 마레즈 은카도전도 나쁘지 않죠 음